뭐야 이거? 갑자기 조각사가 왜 나와? 우리나라 RPG계의 거장 송재경과 게임계의 마이너스의 손 카카오가 만난 게임 달빛조각사입니다. 원작이 가상현실 게임인 로열로드를 기반으로 한 베스트셀러 판타지 소설이고 이후에 출시된 웹툰의 퀄리티가 상당했던 만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약 하루만에 사전예약자 100만을 돌파할 만큼 달빛조각사 원작이 갖는 IP의 파워는 상당했습니다. 현재는 약 250만명이 사전예약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수치는 곧 그동안 쓸만한 MMORPG 게임이 나오지 않아서 RPG 게임계의 떠돌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수치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뭐 사전예약만 열었다 하면 기본이 100만이니까요. 지난 9월 19일 시네마틱 티저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사실 별 내용이 없어서 게임을 아직 안 만들어서 인게임 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거냐고 욕을 먹기도 했죠. 최근 V4, 리니지2M 등 개발 중인 게임들이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 마케팅보다는 인게임 영상의 공개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인게임 영상을 공개하는 게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9월 25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미디어 간담회에서 인게임 영상을 공개하고 출시일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럼 공개된 영상을 통해 프리뷰 가보죠 최초 공개된 영상은 1분 43초 짜리인데 앞에 20초 뒤에 10초 빼면 1분가량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이후로도 총 3개의 영상을 더 공개했는데 일단 하나씩 보시죠 그래픽은 2등신 아니 3등신쯤 돼 보이네요 저번에 라플라스M 리뷰 때 말씀드렸던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캐주얼한 그래픽입니다 이런 그래픽을 귀엽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 게임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쨌든 저는 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점은 이정도 그래픽이면 모바일 플랫폼에서 진행하더라도 렉이나 발열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품어 봅니다 물론 기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일단 아이템이 바닥에 드랍되는 걸로 보여지고 오랜만에 루팅하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공개된 직업 영상에서 보여준 스킬들은 그다지 파티 플레이를 요구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영상에 나온 직업은 검사, 공수, 마법사, 성기사,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조각사 등 다양한 직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각사는 정말 가쁜 조각사네요. 아무래도 모바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설처럼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생산직은 적당히 전문기술 정도로 타협을 해서 게임에 녹여냈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허수아비를 때리는 장면은 흡사 90년대 후반 리니지에서 허수아비를 때리는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이었던 위드가 4주가 넘게 허수아비를 때려서 능력치를 올렸던 부분을 표현한 것 같네요. 다들 아시죠? 다수의 스켈레톤 리치와 치르는 전투는 소설 초반에 등장했던 불사의 군단 그리고 리치 샤이어와의 전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빨간색 동화뱀이라 리자드 킹인가요? 우선 샤이어와 리자드킹을 통해서 레이드를 보여줬는데 이게 실제 플레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꽤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1분 30초쯤에 잠깐 나오는 장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던전을 찾는 장면인 것 같은데 탐사 시스템도 어떻게 구축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아 근데 저 마지막에 보이는 저 새처럼 보이는 사람은 청공도시 라비아스인가요? 아무튼 제가 중간에 샤이언의 리자드킹이네 라비아스네 할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하면서 탄성을 내외 트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사실 뭔가 엄청나게 뛰어난 게임성을 보여줬다기보다는 달빛조각사 봤지? 이거 알지? 같이 원작의 감성을 적절하게 녹여놓은 플레이 영상이랄까요? 하지만 또 다른 리스크는 카카오가 묻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손인 카카오가 만진 게임들은 거의 다 망했죠. 일단 친구 추가에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나도 무섭고 당연한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리니지2M의 출시일인 10월 15일을 의식한 출시 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임의 출시가 10월 10일로 확정된 만큼 그동안 다른 MMORPG에 목말라 계시다면 한 번쯤 플레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계속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궁수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